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24회 복귀 방송입니다. 어, 복귀 방송에 앞서 어, 지난 2차 1023회에 이어서 이번 2차에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거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1024회는 요 어, 아예 1등이 나와버렸어요. 어, 이게 보시면은요 이제 뒤에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만은 어, 이번에는 어, 당첨번호 보너스 볼까지 결국은 다 맞췄어요. 뭐 자료가 많아가지고 맞추고 뭐 방송을 길게 해서 막그 어, 이런 말 저런 말그할말안할말 그 많이 복잡하게 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 그냥 간략하게 그냥 어, 필출 삼수 어, 뽑아서. 적중하니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뭐, 이렇게 여러 자료 볼 필요 없이, 어, 소수의 그 집약된 자료를 볼 수만 있다면, 뭐, 1등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이번에는, 어, 참여자, 참여하신 분이 3명입니다. 아, 라인님하고 황금날개서울님하고, 어, 헌터, 저죠. 저하고 이렇게 해서 3명이 참여를 했어요. 어, 지난해 차에는 이승기님까지 해서 4명이 참여를 해서 4등이 됐었 아, 2등이 됐었죠. 어, 이번에는 3명이 참여를 해서 어, 1등 번호가 나왔습니다. 음 아주 간단하게 그 세수 중 어, 1에서 2수 어, 그 찾는 거죠. 모르지 어,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1등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 연속해서 지어 우리 그 상당히 실적이 좋죠. 어, 이, 지금까지 최근 들어 실적, 실적을 보면은요, 어, 1021회에 2등, 이나왔고요 1023회에 2등, 이번에 1024회는 아예 1등이 나왔습니다. 어, 뒤에서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1024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토요일날 복귀방송을 했고요. 월요일날은 대분류 특이 패턴, 목요일날은 세수 중일에서 이수를 방송했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1 0 2 4의 대분류 복귀입니다. 어, 2월 수에서는 보너스 볼 10번하고요. 어, 실당번 18번이 나왔습니다 이웃스에서는 어, 9번 어, 이렇게 나오고요 2그룹에서는 어, 3중복에서 38이 나왔고요 2중복에서 22가 나왔고요 어, 기타에서는 어, 44가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3그룹에서는 2 2이 나왔어요 이번에 아주 골고루 나왔죠 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2월수에서 1에서 4, 2월수에서 1에서 이렇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어, 그렇게 됐네요. 이 대그룹은, 뭐, 대분류는, 어, 거의 100% 적중이죠. 이거는 뭐, 1년에 한번 리르날까 말까 할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이 3그룹이 3연멸 중이라서, 이번엔 필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여기 복귀자료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요 3그룹 복귀자료 어, 3연멸 중이라서 어, 지금까지 약 10여 년 동안 3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이번에 3연멸이라서 필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라 말씀드렸죠 어, 필출을 했네요 다음은 특이 패턴입니다 어, 특이 패턴은 3, 27, 28 이었는데 이게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는데 어, 7연속에서 상황이 종료됐어요 어, 이 특이 패턴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어, 다음 이차1 0 2 5회 부터는 어, 특이 패턴 대신에 어, 로또 용지 분석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좀될수 있도록 어, 여러분한테 도움이 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로또 용지 분석도 대단히 중요하죠. 어, 세수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는 어, 일단 어, 용지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전에도 로또 용지 분석을 제가 했었죠. 그래서 어, 우선 어, 나올 만한 어, 구, 구역을 찾아놓고 거기서 이제 세수 중한수 어, 그룹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차서부터 보여드릴 어,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요일날 어, 세수 중 1에서 2수로 올려드렸죠. 어 여기서는 9, 19, 20을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어, 세수 중에서 9번하고 어 20번이 나왔습니다. 두 개가 나왔네요. 어, 세수 중 어, 1에서 2수였습니다. 어 원래는 어, 99, 20, 29를 리려고 했는데 29가 어, 4연속 출중이라서 그래서 뺐다고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렸죠 이게 2월수라서 함부로 빼기는 좀 그랬어요 그래도 어, 때로는 로또는 항상 어, 그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 이게 또 5연속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어, 여기에서는 어, 투수가 나왔네요 자 여기까지로 유튜브 방송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은 필출 삼수 클럽입니다. 먼저 라인님 자료입니다. 라인님 자료가 아주 상당히 믿음 믿음 믿음직스럽죠. 자료가 아주 상당히 좋아요. 라인님께서는 13, 24, 38을 올려주셨는데요. 여기서는 3 8이 나왔습니다. 아주 어, 차분하시고 월요일날 정이 조용, 월요일날 올려놓으시는데 어, 이게 일종 올리신 거죠 월요일날이니까요. 근데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어, 라인 자료 상당히 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어, 황금날개 서울님 자료입니다. 황금날개 서울님께서는 어, 자료를 3 개로 올려주셨는데요. 어 월요일날 일찌감치 고정수 하나를 올려 주셨고요 그 다음에 어, 화요일날, 어, 화요일이 아니고 어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날 어, 세수중한 수로 올려 주셨고요 또 금요일날 또세수중한수 이렇게 세 그룹으로 올려 주셨어요 그랬는데이 어, 고정 한 수는 어, 멸했습니다 그랬고. 어, 세수중한 수, 여기서 44를 적중시켰어요. 그 다음에, 어, 금요일날 올려주신 거는, 이거는안 나왔네요. 요긴 전멸입니다. 어, 19번이 유독 많이 여기저기에 많이 보였죠. 19번이 어, 자료에 많이 보였어요. 제가 어, 가진 자료에서도 이 19번은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19번이 안 나왔네요. 다음은? 어, 헌터 자료입니다. 제 자료죠. 제가 올린 자료입니다. 어, 제가 지난해 차에는 어, 그 제외수까지 올려드려서 자료를 4개를 올렸습니다. 어, 목요일날 세수중 어, 어, 1에서 2수 세수중그 어, 다음에 어, 또 목요일날 두수중그 다음에 어, 토요일날 토요일날이죠. 오늘이죠. 오늘 고정한 수를 한게임만 해보시라고 올려드렸어요. 어, 월요일날 올려드린 자료에서는 22하고 어, 44가 나왔습니다. 아 월요일이 아니고 목요일날 올려드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서는 두수 중 한수에서는 어, 어 잠깐 봐야 되겠네요. 어, 여기 원본에서는 보너스 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본에서는 요 22, 44에 다 보너스 볼까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 두수중한 수에서는 18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 한수 토요일 날한게만 해보시라고 올린 거는 요건 멸했습니다. 어, 여기 22, 40, 44에서 어, 제가 필터를 해봤더니 요4 2이 어, 잡히는 그룹이 있어서 4 2이 어, 여러 그룹에 잡혀 있어서 그래서 혹시 4 2이 어, 고정수 아닌가 해서 이렇게 어, 한번한게만 해보시라고 올렸어요. 근데, 어, 거진난주가요 제가 한2 3주, 2, 3주 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세수 중 뽑는 거는 그냥 세수 다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세수 돌려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압축을 해 놨을 때는 이거 뽑는 사람이 아주 머리를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 뽑아 놓은 거예요. 한수한수 아주 주물럭 주물럭 사방으로 대주를 해서 올려놓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더 줄이려고 하다가는 잘못하면 안 나오는 수를 가져가야 하기 십상이죠. 어, 저도 어, 전에 로또 살때 그랬지만 어,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돌려 돌려 쓰는 게 좋습니다. 두수중한 수였는데 두수중한 수에서 어, 이거를 어, 뭐냐면 한수 고른다고 하는 게 18, 24 하면 23까지 가는 사람이 꽤 많았을 거예요. 이것도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더군다나 필출 삼수 클럽은 아주 압축된 자료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올리시는 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올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어, 왜냐하면 피해를 안 드리려고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피해를 안 드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분은 뭐이 어, 당첨될 번호를 줄리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은 실제로 자료를 올려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냥 올릴 때에는 어, 본의 아니게 신중을 기하게 돼 있어요. 본 본인 뜻과 관계없이 신중을 기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 그다음이 차에 다시 또그 어, 자료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 신뢰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늘 올릴 때는 그래서 신중을 기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자유 게시판에다가 어, 전멸 가능 끝수를 올려드렸어요. 55, 25, 35, 45, 5 끝수하고, 66, 26, 36, 6 끝수. 5, 6 끝수가 전멸 가능성이 있어. 이건 경험에 의해서 어, 제가 찾아내는 겁니다. 이 끝, 어, 끝수, 전멸 끝수는 어, 이렇게 뭐 매주마다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 이제 상황이 어, 이제 그 뭐냐면 전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질 때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 전멸 가는 곳스두 개를 올렸는데 어, 다행히 적중을 했습니다. 이거 적중이 됐어요. 여긴. 적중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그 이번 회차에는 어, 당첨번호를 결국은 1등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몇개 그룹 안되죠? 뭐세세개 중에서 고르는 그룹들 몇개 있잖아요. 그 뭐냐면 라인님 자료, 어, 또 어 황금날개, 서울님 자료, 헌터 자료 세 사람 자료 요거 가지고 여기서 1등이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당첨 번호가 이랬는데요. 여기서 어, 종합 성적표는 음, 참여하신 분 참여자가 라인님, 황금날개, 서울님, 헌터 이렇게 세 어, 명이 참여를 해서 일곱 어, 개를 다 적중했습니다. 보너스볼은 뽑아서 적중한 건 아니고요. 원본에서 적중이 됐죠. 10번은요. 그래서 원본에서 적중한 것기 때문에 이거 빼낸다고 해도 1등이죠. 여기 다 적중이 됐습니다. 적중이 돼서 아주 어,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어, 또 여기 어, 필출 3스 크럽도 그렇고 어, 상당히 어, 내실이 개져 있습니다. 어, 이번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목요일날 방송을 하면서도 그랬고 월요일날도 그랬고요 방송을 하면서 조회수가 유독 어, 뚝 떨어져서 어, 저는 내심 이게 내가 제가 올리는 자료가 이거 안 나오는 번호들을 내가 올리고 있나 어? 남들이 다 재수라는 걸 재수를 잡고 있는 거고 이나서 상당히 나름대로도 어, 나름대로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살펴보고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그냥 사방팔방으로 대두를 해서 올렸는데 그 조회 수도 별로 안 나오고 좋아요도 별로 안 눌러지고 그래서 어 이거 어, 혹시 이 자료 잘못 내가 잘못 어, 이 필체 삼수를 잘못 뽑고 있나 해서 어, 저 자신을 제가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차에도 그랬거든요 지난해 차에도 근데, 2등, 2등, 1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당히 좋죠? 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어, 우리 유튜브 방송하고 필출 3스크럽, 이두 개의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 좋은 성적, 어, 얻으시기 바랍니다. 뭐, 유튜브 방송, 저도 이거 몇 군데 가봤는데, 뭐, 해외로또니, 뭐, 한국로또도 살펴보기 바쁜데, 뭐, 해외로또 살피고 뭐하고, 뭐, 뭐몇주 전에 이렇게 이게 죽으면 저게 나왔다 뭐 왔다 막 이렇게 늘 많이 나름대로 각자 분석하시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어 저는 도대체 어지러워서 못 보겠어요. 저는 그냥 어 간단하게 그래서 어 이세수중세수중한두수 어 적중하는 요것만 가지고 우리 간략하게 합시다라는 의미에서 그것도 또 혼자면 하 이거 절대 밀등못해요 혼자는요. 그래서. 어, 많은 인원 또 너무 많은 인원이 하면 어지럽고요. 그래서 다섯 명 내외에서 집중적으로 자료를 서로 성의껏 내놔서 어, 그래서 어, 합쳐서 같이 함께 일등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클럽입니다. 필출삼수 클럽이요. 어, 그런데 어, 다만 지금 제가 조금 좀 어, 그 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어, 매월 매월 만 원씩 어, 그, 금을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그런 거 살피기가 이렇게, 어, 그 살필 만큼 시간이 여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 지금 혼자 고민은, 6개월씩, 어, 그 받는 건 어떤가, 이제, 그, 지금, 어, 나름대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건 아직은, 뭐, 어, 그 확정된 건아니고요 제가 너무 번거롭더라고요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는요 그래서 어,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1025회에도 어, 어, 좋은 결과 낼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끝으로 어, 좋은 자료를 올려주신 라이닝과 어, 황금날개서울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앞으로도 우리 그몇 명이 또 혼자서는 안 되는 거니까 일등은요 함께 같이 잘 뭉쳐서 우리 함께 1등 해보기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로또를 살 생각이에요 지금까지는 제가 로또를 가끔 고정수로 올릴 때 사는데 오늘은 고정수로 한수토요일날 올리면서도 필터까지 해봤습니다 토요일 날그 5, 6구수 중에서 26번하고 35번이 필터를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불안해서 위에다 어, 언급을 했죠 그 사이트에다가 어, 필터를 해봤더니 26하고 35가 나오네요 라고 제가 올려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 오르구수가 어, 전멸, 전멸이라는 것을 취소한 건 아니고요 어, 참고하시라고 토요일 날 오후에 어, 필터해보고서 올려드렸어요 어, 혹시나 해서 그만큼 필터를 해볼 만, 해, 해, 어, 필터를 해서 확인까지 할 만큼, 그만큼 어, 정성을 쏟는 겁니다. 음, 다음 의차에는 다음 2차에도 1등 번호가 우리 사이트에서 나오실 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 참, 한 가지 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빼, 어, 빼먹을 뻔 했네요. 음, 지금 이거 당분간는 이렇게 우리 필출 삼스크럽 자료하고 유튜브 방송 제가 하고 있는 거, 요 자료를 어, 몇 주간 더 살펴보고서 이제 앞으로는 그 번호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어, 뭐냐면 최소 어, 곤란해지지 그 말고 그대로 필터를 해가지고 회원님들께 분양해드리는 어, 그러한 방법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 참고로 어, 새 상품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몇개안 되니까 뭐 조합수도 몇개안될 거예요. 뭐냐면. 어, 많아봐야 다섯 개 그룹, 여섯 개 그룹 정도인데, 거기에서 1등 번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조합수도 몇 가지, 몇개안될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한 번, 그 분양해 드리는 것도, 어, 점차 차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출 삼수크럽이 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도, 이제, 로또를 사서, 어, 여기 복귀에, 방송하겠습니다. 복지방송에 같이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어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